아 어, 진짜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아! 어, 뭐야! 저저저거 저, 뭐야! 무서워 무서워 사람 아니겠지 아니겠지 시, 시간 시간 한한시시 19, 19분 이제 1분 남았어 약속된 시간 1분 남았어 정말 정말 난죽나 좀... 무서워 너무 무서워 더! 무슨 소리야? 뭐, 뭐,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어이,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뭐야? 야 <웃음> 어, 무슨 소리야? <웃음> 여러분 저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뭔가 데리고 갔어요 나도 소문으로만 듣고 오늘 눈으로 처음 봤단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개진리 외 정진수 의장한테 물어 보자 자 아저씨 따라오더라 아아예아 아, 아, 예. 아, 아, 믿을 수가 없다 같이 가요 아 화살코 <웃음> 화살코 화살코 화살코 화살코 서울 한복판 도무하셨다 지옥에서부터 사자들이 내려와 지옥으로 데리고 갔자. 내가 뭐라고랬어 어? 똑바로 살라 그랬지. 죄짓고 못 사는 거야. 결국 벌 받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우리 신을 의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화살코, 화살코, 화살코, 화살코. 제, 저 이거 저저저저 보이지 그 경찰이랑 저 거멍이. 어? 저 것들. 아직도 신을 의심하고 있어 저것들을 응징하자!!!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저녁 스테이크 믿음으로 믿습니다 <웃음> 자고마야 이쪽이란다 미스... 아예 어, 어, 여기가 뭐하는 곳이지? 자 잠깐만 아예잘봐 아,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새 진리회의 의장 정진수 의장이다 처서한테 물어보면 무슨 답이 나오겠지 자 조심히 따라오 아네 어, 어, 어, 나는 왜 따라오는 거지 여기. 저기 정진수 의장님 정진수 의장님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봉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의장님 예 말씀하시지 요 아까 서울 한복판에 웬 괴물이 나타나 무슨 뭐 지옥으로 보낸다 아 그리고 사라지는 목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웃음>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건 당연하지요 혹시 두 분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무섭단 말이에요 저, 오랜 얘기하는데 잠깐만 빠져줄래? 아, 아, 예 야채 괜찮은 거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죄를 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올 겁니다 몇날몇 몇 시에 죽는지 그계시를 들은 자는 무조건 죽게 될 것입니다 헉! <웃음> 나는 이런 사이비 종교는 믿지 않습니다. 멀단되는 소리. 꼬마야. 아 어, 예. 돌아가자. 아아 어, 어, 어, 예. 저, 진짜 괜찮은 거지 야채 안 먹은 거. 어, 예, 안해요. 아, 어, 같이 가, 야지하하하하 신의 <웃음> 심판이 펼쳐질 것이다. 꼬마야. 아 어, 예. 너는 집에 돌아가 있어. 이상한 김새가 있으면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오늘 본 사실은 절대 아무한테나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알았지? 어..어..어.. 어, 어, 예 그럼 나중에 보자 어..예 어, 들어가세요 엄마엄마 엄마엄마엄마 엄마, 어디어 우리 엄마 엄마 엄마아 어 고마워 고마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시끄러워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엄마 내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뭔데 뭔데 이게 얘기해봐 얘기해봐 뭔데 뭔데 그.. 그게 그.. 아..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아..아니야 엄마 내 방에 먼저 올라갈게요. 어 제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저녁 뭐 먹을래? 어?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아무도 내말안 믿을 거야.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아, 진짜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목소리> 아! <목소리> 뭐야? 저저 저거 뭐야? 거봉이 5초 에 방구. 뭐? 5초 뒤에 방울 낀다고? 뭐야 그게? 뭐 장난해? 무슨 방울을 낀다 어? 너... 어? 진 지, 지, 지, 진짜 진짜 방울 낀어 어? 뭐야? 뭐야? 저 개시가 진짜야? 그리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다 뭐야? 뭘 혼나? 어떡해? 아, 도망갈까? 도망, 도망갈까? 도망갈까? 도망갈까? 아, 아, 아,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거봉이 너의 녀석! 이리 여보! 이리 여보! 로바로! 무슨 장난해? 아 왜.. 냄새 어떻게 할 거야? 와! 한날 야채 안 먹고 고기나 비자, 햄버거 이런 거모니까똥 냄새 있겠지? 수박이! 너잘 들어! 일주일 동안 야채만 먹고 다시마집 밖으로 나가지 가 마! <웃음> <웃음> 어우 진짜 화가 나 화가 나 진짜 어... 헐 대박 어떻게 내알 진짠가봐 게시가 맞았던 거야 어... 무서워 정말 무서워 안 되겠다 형사 아저씨 형사 아저씨 형사 형 형수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어어어 꼬마야 저저저저저저 게시 받았어요 저저 게시 저 받았다고요 어? 진짜 예 개신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5초 뒤에 방귀 낀다. 내 엄마한테 뒤지어 온단다. 다맞았다고요 어떡해요. 무서워요. 아, 꼬마야. 장난치지 마. 무슨 개신 받았다고. 아, 진짜라고요 에. 어? 저 진짜 목소리. 저 진짜 목소리. 난 일주일 뒤에.